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 인천 마강부도입니다 여기가 시간 빼 타러 왔습니다 올해 첫 선상낚시를 꽝친그 도다리낚시 목포에 가서 근데 아들이 작년 말? 올 초부터 뉴토도 가보고 했는데 아들이랑 같이 왔을 때마다 한 마리도 못잡아가지고 작정하고 시간을좀냈는데 그래서 아들이랑 무럭낚시하러 왔습니다 시면 오징어는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 지렁이 정도는 한통5 0 0 0원 주고 그 정도로 사야 될것 같아요 체비추 이런거는 여기서 제공을 해주시네요 오늘 1 3물 만조가 9시 9시쯤입니다 9시 3분인가 4분인가 그런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들 잡혀있어봐 조심. 어초비가 빨리 해 우럭 채비가. 커다란 척병이랑 완전 밑바늘 채비랑 두개가 있네요. 미끼 지렁이 붙었어? 어. 지렁이. 아까는 원하는 거 해도 되 뭐? 위에 오징어 하나 달고 밑에 지렁이 하나 달고는 꼬아? 어, 그럼 되겠다. 인천대교, 인천대교 지나가네요. 아들이 신기해하는 인천대교. 와, 길긴 길다. 밑에서 보니까. 어, 뭐지? 인천대교 아래 바로 펑크인가 보입니다. 자, 낚싯대를 들고. 와, 이거 아들 감기 힘들겠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확 찜질한 다 다시 봐봐 아빠보다 더 잘하네 들고 있어봐 이렇게. 그렇지 그립 좋아 새끼손가락에 넣고 힘이 적으니까 여기를 잡고 있어 이렇게 흔들려 어두 손으로 우리 아들 장갑까일까나괜찮아 안껴도 돼? 아빠는 하도 손만 타가지고 어 이제 네, 베일 네, <웃음> 베일 제끼고 내려야 돼? 어 내려, 그렇지 <웃음> 내려가도 툭 하고 느낌이 있어 어 됐어? 어어 어. 됐어? 어된것 같아? 바닥이 찍혀? 어 느낌 있어 어 그래? 그러면 너무 들지는 말고 어 됐네 이렇게 네. 하고 낚싯대가 물하고 수평으로 조금 감아줘야지? 조금 더. 조금 더. 어, 됐어. 이,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있잖아. 어. 이거 이렇게 예상하면 살짝 수심이 낮은 것 같은데? 어. 예상으로. 수심, 수심이었다, 그지? 생각보다 깊진 않아. 배가 움직이는 거야? 아, 낚싯대는. 렌탈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낚시점에서 거의 주워오다시피 했습니다. 선경이 거의 3 m m 요 두께가. 그리고 리은 원래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제가 미쳤지. 이걸로 그 전에 캐스팅 연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녀석이에요, 녀석. 아들, 챔질을확 했어야 돼. 아까 했어야지. 아 낚시 어. 어. 올려 올려 어? 감어 감어 시 어. 어? 수심은 굉장히 낮네요 아니 근데, 감기가 좀... <웃음> 느낌이 왔었어? 무거어 느낌 진짜 짜오 그래? 우리 아들이 감각이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어 이렇게 하고 어. 적당히 감은 다음에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됐어 이렇게 아 근데 후두둑했어? 후두아니 쳤어 그래? 아들 투득하면 그냥 어? 이상하다 해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랬다또투득하면 위로 팍채는거예요 그래? 바늘이 우럭이나 물고기 입에 확 걸리라고 위로 확채는거예요 다들 힘들면 쉬었다 해도 돼. 피자 나. 어어, 어, 그래. 거야. 그러면 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 이것도 빼고. 아빠를 이기려면. 응. 어, 해봐, 해봐. 내려? 어, 내일 새끼고. 어? 득가득는데둑둑해 아, 물이, 바닷물이 흐르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흐르면 줄더 풀어주고 점점 베일 열어서 그렇지 바닥에 닿는 걸 알아야 돼야 돼 아니, 바닥에 닿는 어? 어? <웃음> 그게 바닥에 봉돌이 추가 긁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감어감어 감아 감아 와에엥 불가사리다 불가사리 잠깐만 아빠가 풀게 기다려 엠 불가사리 그러게 잠깐만 낯긴 낯겄어 잠깐만 오리니까 그럼 내가 불가사리 보내까 아니야 보내주면 안돼 불가사리는 유해 생물이야 자 해봅시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어. 바닥을 찍어야 돼, 아들. 바닥 더 풀러 갖고 바닥을 항상 대고 있어야 돼. 됐다. 어, 바닥. 장애물, 장애물. 장애물일 때 조금 감아줘. 아파처럼 이 정도. 수평으로 해도 낚싯대가 무거우니까 팔이 아프다. <웃음> 아파도두 손으로 할까? 양손으로 잡고 있는 것도 괜찮지. 어, 그게 바닥의 느낌이야. 바닥을 상상하고 아들이 한번 해봐. 가보세요. 그게 <웃음> 났습니다. 오늘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빠도 <웃음> 좋아. 네. 왼손 장갑을 어. 껴나 이따 한두 번씩이나 느낌이 왔는데 어 근데 아빠가 아들 미끼 끼거나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는데 아 그거 말고 아 감거나 그런 거는 못 도와줘 그건 혼자 해야 된, 되는 거야 아. 네. 어 이거 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아. 빠 혼자서 해가 효과가 있다니까 그런가? 아 어떡하지? 우리 아들 한 마리 조금만 더 잡는 거 영상 녹화가 안된 거 같네 은 날라가는 게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보니까 실력인 거 같아 아빠는 입질도 없는데 일대형이네 아들 이럴 땐 물고기가 숨을 쥐어야 되잖아 그렇게 조금 틀어주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팔아뽀 <웃음> <웃음> 아들 녀석이 고패질을 하네 한 10cm 채안되는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들이 자식이 감각이 있네 오 그랬어? 오 잡았다 저기 저건 놀래미야 응 어. 인천 앞바다엔 고기가 없나? 제가 언제 이런 낚시를 해봤어요 말이죠어근내 팔도 굉장히 아프네요 이거 진짜 데 설마 아니겠지? 어 바닥이지 않을까? 아니야 진짜 새거 썼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들 어 아들 아들 미끼 걸자 미끼 들고있어? 어. 자 이거 그, 내려야 그냥 막기운다 이거 뭔다나 네, 네, 일단 아들은 작지만 손맛은 봤으니까 오늘은 울질 않겠지 <웃음> 저거 봐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송이 됐으면, 심심했을 겁니다. 네, 보지고 네, 네, 네, 네. 네. 아빠 이거 누력은 아빠한테 줘가 어, 아직은 아빠가 해주지만. 이거 보면, 아들. 어. 밑에 이게 있어. 그럼, 이, 라인 눌러가, 아, 아니다, 아들. 그거 아, 그래. 하고, 이리, 어느 정도 이렇게 내리면, 추울부터 꽂고, 여기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 게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살짝 몇 바퀴만 가봐주면 돼. 오, 혼자 있어. 에 네, 처음 봤어? 어, 처음 봤어? 아빠, 아빠 나할 거야? 어, 아빠 잠깐 쉴게. 아들이나 좀 닮지 뭐 저는 낚시를 처음 배운 게 예, 아버지를 따라서 중학교 때 민물 떡밥 잉어 워트낚시 어 지금 바닷물이 옆으로 흘러서 그래 괜찮아 땅에만 타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때 제 기억은 학생이니까 어? 뭐또 잡았어? 어 그래 그 느낌이야 미끼 다 달려 있었어? 어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물 이노트를 했는데 솔치를 써서 돌 던지는 거 하고 그런 놀이 그런 거랑. 또 가면 미끼 떡밥을 제주먹반만하게 꽉꽉 뭉쳐가지고 아버지 던지실때 드린거라 잡은 기억은 많은데 음,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랑 함께 있던 시간이 그립긴 합니다 어 미끼 아직 있다 아 다시, 진짜 청년대? 어 그래 애어 맞아 그 느낌이야 이제 가만 히 오는 것도 제대로 가만한다. 자, 아들이 잡으셨습니다. 보이시려나? 여기 있는데? 은옥이에요, 은옥. 10cm 될까 말까 하겠네. 이번에 제가 가자고 했는데,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쌓이다 보면 점점 저 녀석이, 아빠 우리 배 타러 가자. 아빠 우리 낚시하러 가자 제일 바램은 그건데 몇번또 같이 다니다가 에 재미없어 그러면 전우석의 투미는 낚시가 아닌거죠 아들 <웃음> <웃음> <웃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파도가 치고 물보랑 물버랑 맞아도 꿋꿋하죠? <웃음> <웃음> 조금 뒤로 물러서 있으면 돼 지금 아들이랑 엉킨 것 같다 아빠 크셨다 왜 아들이랑 엉킬까? 아빠 저 뒤로 가... 가면, 뒤로 가서면 안돼?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알았어, 알았어. 야, 너 봐줘야 돼, 짜샤. 실은. 아니야. 아니야? 어. 추가 바닥을 긁는 거야, 드드드드. 어,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배도 떠내려가니까, 추도 같이 떠내려가겠지? 네, 참, 치사에서지 방해된다고, 저한테 멀리 가라고 하시네 이런 것도 못해요? <웃음> 야, 물고기 한 마리 이거 조그만 거 잡았다고 니가 왕이야? 와, 무시당했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웃음> 무시당했어. <웃음> 한 마리 잡았다고 신기한가 봅니다. 물이 멈추는 날이, 시간이야. 아니지. 우럭 같은 경우는 물 멈췄을 때 어느 정도는 나와. 여기 물이 멈춘다고 해도 바다가 아예 멈춰있진 않고. 바람도 또 부니까. 준비하세요. 아니, 바꿔. 어. 아들 저건 볼락이라는 거야. 볼락. 그래, 그게 선생님 배가 이쪽으로 가니까 춤을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팔 너무 아프지 우리 아들. 팔이 아파. 어떻게 하지? 아들 음료수 마셔. 음료수 마셔. 어, 음료수 마셔. 어? 어 이거 웃잖아. 미키는 아직 있는데, 나 아저씨는 둘이 없길 거야. 아니면 들고서 저 바로 옆에 자리 가는 거야. 선택하고 싶은 자리 가서 해봐. 자, 옆으로 가. 여기서 할 거야? 여기 어디지? 자, 수심이 굉장히 낮다 진짜? 어 아들, 바닥에 미끌림 많대 그렇지. 어, 우럭 나온다 성태야 어, 저런 거큰 거야 어? 아들도 참고 기다리면 잡을 거야 흔들 이제 <웃음> 이래도 아들 한 마리 잡았어. 물 마셔. 어, 음. 아들 우리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이제. 이런 이런 데가 우럭 같은 거잘 사는 거야. 선생님께서 배를 반대로 돌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진짜? 어. 딱 가있어 아들 화이팅 어? 포인트라고 다 거기 있는 건 아니야 화이팅 데려줄까? 아, 내려줄게. 아니야. 아, 그 여기 진짜 안려있으면 귀찮게 하지 마. 아빠는 뻔쳤지만 속태한 마리 잡았잖아. 어쨌든 속대가 이겨가지고 이기고 있잖아. 그불가살잖아불가사는 물고기가 아니잖아. 우리 오늘 대상으로 된 우럭인데. 잡으려고 상태랑 아빠로 나온 거야. 그 상태가 이기고 있잖아. 미워. 네. 내리세요. <웃음> 아들, <웃음> 아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빠 이거 벨트 벗었는데 <웃음> 잠깐만 괜찮아. 어? 괜찮아 아들 아들 찍혔어 이제 <웃음> 두 마리 잡았다 갑자기 확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챔질하고 허태보거든 그래? 그래가지고, 뭐가, 뭔가 싶었더니, 두 마리 잡았어. 와... 구경하고, 재밌게 어. 보고, 나중에 다 살려주자. 나 엄마한테 자랑할 거야. 세 마리 잡았다. 어, 이이좀 많이 다쳤다. 다쳤으니까. 그래? 잘가라. 어, 이것도 다, 다생각해 어차피 다 끝나면 방생할 거잖아. 아, 그래. 엄마, 이거 좀 갈아도 되지? 어, 알았어. 썰렁해서 어 그래? 썰렁해서 잠바 좀 입으려고 카메라를 잠깐 벗었는데 그때 하필 작은 거지만 싼 거리를 하네 아 짜식이 어벅은 있지만 저런 쿵합으로 안 맞는 것같아 <웃음> 아들 또 왔다 내리시래 생활 낚시로 우럭 낚시 접하시고 천천히 다른 낚시들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웃음> 쭉 한번 하다가 이걸 하게 되네요. 아들. 아빠도 한 마리 잡았어 어? 아빠 한 마리 잡았네? 그래 봐, 아빠 아직 한세 1이야 어, 알았어 오, 아싸, 아빠도 한 마리 잡았어 이 동네 애러이나 괴롭히고 이거 오, 아들 뭐, 웬챈지 무슨. 오, 이야, 예, 예수 이거, 감 좋네. 오, 감 좋은데? 아이고. 우리, 우리, 우리 아들 같은 거 잡았네? 4대1이네야 우리 아들 어부같애 아 그래 아들거부터 추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자 누벼끼기 방어는 이제 아까 방어가 잡히면 만약에 무이야 그래 알았어 방어가 잡히면 어. 어, 그래도 저는 월척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지루해 하다가 좋아하는 그 표정 아들 낚싯대를 조금만 밑으로 내려 담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들 의자죠 다리 아프다며 고맙습니다 아들 회 먹어 회회 그거 하자 그래 자 아빠한테 주고 한마리아빠 어? 오 젓가락이 좋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 그래 이거 놀램이다 놀램이야? 어 우럭이 아니고 음! 음. 맛있다! 우럭에서 <놀람> <놀람> 살살 녹아. 이거 뭐 우럭이요? 놀래미에요. 살이 놀래미네. 음! 놀래미는 음. 음. 살짝 부 하면서 되게 어아세요세요 맛있... 예, 음. 음.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네. 맛있어요. <웃음> 우리도 그 의자에 앉아있지 그냥? 새는 있잖아 어 배에서 먹는 게아 그렇지 배에서 먹는 회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고기는 뭐, 캠핑 가서 먹어야 제일 맛이고 회는 여기 이런 데 바다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야 인마 너는 입이 너무 고급져 오케이 <웃음> 오이 아들 한 시간 남았어 어? 한 시간 남았어 어, 열심히 하자. 아들, 화이팅! 화이팅! 다들! <웃음> 오, 그래? 쌍거리. <웃음> 오 이건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아니, 이거. 이건 볼락이야. 오! 오, 크다! 와, 참다. 이야, 이거큰 거네? 야 아들, 이거 볼락 지금 되게 큰 거야. 볼락이야 이거? 어, 이거 우럭 아니고 볼락이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이 이건 먹어도 돼. 아빠가 잡은 거라 이거 두 마리 갖고 갈수 있겠다. 이거 거의 다 죽었어? 아니 살았어. 뭐, 아이고. 제왜 뭐, 뭐, 하얀? 여기? 왜 왜... 어? 저왜 저래? 아, 좀 깊은데 있다가 와서 그래. 다시 해보자 <웃음> 오 나오는데 아들? 잡았다 우리 아 5대3 5대3? 음. 아니 <웃음> 5대3 통 왔다 천천히 가뭐 야, 아들 신났습니다. 잘했어. 아이 이건? 그러게, 이것도 볼락이긴 한데 작은 거다. 어. 일 받았어. 또 왔어? 6대5. 6대5? 어. 아빠 몇 마리 잡았는데? 아빠 5. 아빠가 뭐야? 아빠 두 마리 잡았어? 아니, 5. 성태 6. 네. 아빠 두 마리. 어, 잠깐만. 67대 5뭐눕키만 아, 음. 하면 잡냐? 어? 나 몰라 이거 모르겠어 이건 뭐? 그 전에 뭐였더라? 그거랑 그 비슷하다 그 고등어 났어 우럭치어야 우럭치어 어지렁이다 썼다 다들 지렁이 다 썼어 어 지렁 다? 아. 아 괜히 내는데? 괜인 내렸지 바보 아아.. 들한테 지다니 칠때 오다 어복은 운 아니야? 어 그럼 아니야 우리 아들은 실력이 있는 거 같아 들고 있어 어허.. 이거 바늘이 뻗어졌네 움직임 고지렁이 사용하는 나거 같은데 지렁이가 떨어졌어 아미끌린 탈출하면서 바늘이 조금 됐어. <웃음> 야. 다들 어부 같아. 어부네, 그냥 어부. 어, 이건 뿔락이야. 8대오 8대 어. 다른 건 놔둬도 뿔락은 이미 죽었네요. 이건 고어모검처럼 좋은 사이즈. 조금 큰 녀석들이 불에. 가... 노래가 있어가지고. 아어어왜 응. <웃음> 그럴까? 여기가 꼬였잖아 어 됐다 우리 가마주 아빠가? 어 됐어 어? 자두 마리 챙겼습니다 콜라 뭐지? 또 잡았냐? 어 그래 니똥 네 굵다 <웃음> 또 생질이야 <웃음> 천천히 가마 넌 오징어로 잡히냐? 아빠는 오징어 입질도 없는데? 오 니가 제일 왜요? 많이.. 왔지? 어.. 니가 제일 많이 잡았어 임마 뭐야? 이것도 저 볼락 볼락? 어 이것도 볼락이야 저것도 방 사이즈지? 어.. 빠듯한데 살려주자 그래도 이따가 어? 빠듯한데 이따가 살려주자 우리 아들 오늘 재밌었어? 어쟤 아, 아빠 이겨서 더 재밌어? 아빠 어서 재밌어. 어 그래. 우리 아들 올해 가을에는 또 이렇게 짧게 타는 거배 가가지고 아빠랑 쭈꾸미 낚시 한번 해볼까? 쭈꾸미? 어. 아 어, 그래? 오징어랑 문어는 해 오징어는 아들이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문어는 가볼만 한데 문어는 이렇게 짧게 타는 배가 없어. 어, 그래, 앉아 <웃음> 뒷자리 좋다, 아들그지 오늘 재밌게 낚시했으니까 다음에 또 오자 이런, 이런 거할 때는, 아니, 아니 이런 거할 때는 줄을 바닥에 놓고 손으로 이 바늘 끝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이쪽, 이쪽도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어, 잘 풀어봐 어때? 됐다. 어? 잘 풀리지? 어 다음에도 엉키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풀 때마다 방법을 알려줄게 알겠어 조심해 아빠 응? 자리한테 몇 시간 남았어? 몇분 남았어? 거의 끝났어 모르겠어? 왜?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야 그동안 많이 잡았잖아 이게 훨씬 감기 편하다 아들 아들 이제 힘들면 그만해도 돼 그만할래? 아 이게 추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지치네 제가 우롱낚시가 힘든 낚시구나 아들 이거 뭔인가? 아들 이야 예! 봤지? <웃음> 오, 이거 <먹을> 있... <웃음> 오 이거 먹을 수 있지 먹기야? 이거 뭐아이 아니 놀래미 놀래미? 완전 크다 이야 손맛좋네아어 어, 그래 이리와 네. 와우 크다 오 완전 크네 그럼 이거 2점으로 하자 어? 이거 2점 그래 이, 2점 하자 2점 정도 돼야 돼 이거 어아 이거? 어떻게 하지? 반은 빼기 없네 와 아빠 한 마리 잡았어 음, <웃음> 한점 했어요 아빠 근데 이거 몇 점이야? 그러면 아빠 지금 이, 2점 하자 2점 응 7점이야 어나 근데 9점이야 와 그래서. 그래? 그래도 홍태가 이겼네 <웃음> 와, 우리 열심히 잡았으니까 그냥 무서워서 어, 해줄게. 그럴까? 어 아들. 어. 그러면 오늘 아빠 마지막에 큰거 잡았는데 어. 아들만 재밌으면 다음에 또 올까? 어. 어 그래? 다음에 또 와. 와 아빠 깜짝 놀랐어. 장물 뭐 언젠가. 오. 떡인가 싶었더니. 오. 깜짝 놀랐어. 어? 어 그래 자 그래. 아들 어. 오늘 수고했어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 어 잘했어 자아들거부터 살살 오내아니아니 아니, 이거 손 잘못 잡은 저기네 아저 어어 이것도 가시가 있어 살려주자, 어? 알지 즐거웠다, 얘들아. 안녕. 어, 안녕. 얘는 못 살려준다. 괜찮아, 트라인이 여자한테 물좀 감아놔. 그럴까? 어. 물, 물 조금만 더 빼고. 아니, 근데 초코미를 여자 감아놓준다 아니, 초코미를 살려주자. 어. 초코미를 잘 가. 얘 지금 물이 부족해. 아니야, 이거 비닐봉지에 넣어야지. 어 이거 되게 크다 삼... 상태야 이거 30cm 되겠다 아빠 이거 아빠 로 타면 상야 아빠 가 아빠 23cm야 어 30cm 되겠어 이거 와 아빠 막판에 아까 중간.. 중간에 내가 나머지 어? 아이고 아들이랑 놀아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막판에 큰 것도 잡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찬조 출연해 주신 까메오. 까메오로 까메오 출연해 주신 우리 아들이었어요 치즈 자 인천 앞바다에도 고기가 있네요 <웃음> 놀래미 뭐 3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은막판에 손맛 봤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뭐 놀래미 손맛이야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저맨 선수 자리에서 한번 머리서 보기엔 3자, 순삼자 같은 거한 마리 건져내셨고 제가 후미에서 놀래미 한 마리 잡았네 몰락은 1 5 c m 간 넘을 것 같은데 저도 혼자 왔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오늘 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저거가 없으면 저녀석 그또 실망할까봐 한끼 담았어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니까. 자, 오늘, 인천, 이 앞바다에서, 수심은 약 10m, 15m 깊은 곳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다리 밑, 인천 대교 아래. 주터가 저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들과 함께, 생활낚시, 가정낚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멀미약, 상기약 정도로 챙기셔서 어, 가족 나들이 낚시 하시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